서더러. 다리에 피가 쏠리도 록잠 한숨 안 자고 쓴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엽교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자 아임. 언젠가 정직원이 되기를 고대하는 인턴 초짜 MC 신민철 네, 놀랍게도 밥보다 책이 더 소중한 남자 네, 작가 강백숙 쩔 만큼 쩔이숙성된 <웃음>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아, 네. 조금 숙성 속성 네. 근데 숙성이라고 <웃음>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 근데 숙성으로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늘 <웃음> 이제 이력서나 자소서 쓰는 걸숙성으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을 만큼 네. 숙성된 전문가 <웃음> 강민혁 쌤이 오셨고요 쌤 안녕하세요, 강백숙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하, 라이브가 생각보다 이장이많장이 많이 되네요. 저저긴장한 것처럼 보이나요? 일단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이게 문제다 하는 부분을 어집어서저희어 완전 개조시켜 드리는 방송인데요. 국어로 한국어로 한국 저희가 취준생 여러분들만큼이나 긴장을 하고 방송을 해야 될것 같아서 <웃음> 매회를 저희가 다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그렇죠. 감독님 마음이죠. <웃음> 네. 그렇죠. 저희가 매 순간 긴장을 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걸 매달 매 방송마다 음. 특집이라고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6월은 무슨 특집이죠. 선생님? 6월은 공기업 광탈 특집입니다. 공기업 광탈 네. 참 6월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울 수 있는 달인데 그렇죠. 이제 초여름이기도 하고 네네. 날씨도 선선했다가 약간 덥기도 했다가 음. 루프탑에서 이제 네. 시원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 맥주도 한 잔을 할수 있고 그런 좋은 달인데? 계절이기도 한데 왜이 6월한테 공기업 광탈의 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나요? 일단은 공기업은 사기업과 다르게 1년 365일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는 잠시 저희가 좀 정비할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난 1월 달부터 5월 달 동안 진행됐던 여러 가지 공기업들의 그런 결과를 좀 마음이 아프지만 좀 다독이시고 네. 이제 6월 이후부터 진행되는 또 하반기 공기업 채용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잠깐 점검하는 시기로서 공기업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을 음.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럼요 재정비의 시간이 쉬는 시간이 말이죠. 없어요 저희한테는 어떻게든 네.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쉴 그렇죠. 틈이, 네. 틈이 없어요 쉬 틈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기업에 지원했다가 <웃음> 너무 슬프지만 광탈한 음. 오늘의 자소서 먼저 프로필을 좀 받아 볼게요. 저희가 야, 이렇게 엄청나게 네. 투자를 많이 했네요. 이게 지금 네. 블록버스트 그 방송이 <웃음> 이요 지금 분명히 최첨단인데 왜 이렇게 짜나죠 <웃음> 저희 받아온 자소서 프로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음... 이름 김하람 씨 가명입니다. 나이는 26살 네 지원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그리고 사기업은 저가항공사 여객운송 직무를 지원을 하셨고요. 상반기 공기업, 사기업, 인턴 모두 통틀어서 20곳 정도 지원을 하셨는데 음... 하지만 서류를 합격한 곳은 음... 단한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서류 합격률이 너무 낮은데 제 자소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다스베이더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자소서 프로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잘오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 사연 보고 약간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요. 예. 선생님, 이 하람 학생이 지원하는 곳이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예. 또 지망하는 사기업은 항공사 여객 운송 직무란 음, 말이에요. 음.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전혀. 네. 예. <웃음> 근데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민원을 상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고객지향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 아. 고객과 소통하고 내부 인원과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항공사 여객 운송 직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분은 가지고 있는 어떤 전공 지식이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측면보다도 본인이 가 지고 있는 강점을 파악하고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러한 곳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본인의 강점을 잘 찾아서 지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음, 하한 학생은 그러면 누군가 를 이제 응대하고 이러는 것에 좀 강점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보니까 저희 채팅창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채팅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 댓글 창에 저는 이 댓글이 제일 인상적인데요. 음. 제일 그니까 러 화면으로 해서 보셨을 때 제일 오른쪽 분 원샷 보고 싶으시다고 아, 저요 네. 야, 여기서도 이게 차별이 되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인정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도 댓글 좀 음. 보고 싶은데 네. 12345678님이 음. 국민 건강보험 이콜 자소서 복붙 안 되는 곳이라고 썼습니다 아. 네, 제대로 보셨어요 네. 네 빡세기로 유명하다 네 맞습니다 음. 단독샷은 왜안 나와요 <웃음> 저희 감독님 일단 오디오만 저희는 틀어주시고. 네. <웃음> 뭐 뭐. 아 원샷, 네? 원샷 잡으러. 아 원샷 잡으려. <웃음> 야, 아, 얘가 그래서 있는 거였어요? 이미 각도도 절로 지금 쏠려 있고. 아. 그래서 네. 이거 화면 모니터하면서 좀 약간 음. 자괴감이 드는 게. 음. 저는 오늘 딱 여기 붙어 있는 음. 거랑 저랑 일본식 선술집 찾아가고 <웃음> 여기 이제 선술집에 투자해주신 분같고전 <웃음> 네. 투자하러 오신 분. 네. <웃음> 저 저는 손님 같나요? 아니, 음. 광고 찍으러. 아 그래요? 광고 계약하러. 아 좋네요. 계약하러. 좋네요. 네. 어든 좋습니다.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기업의 삼성, 취준생들의원너비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여기가? 어, 일단은 많이 뽑습니다. 아, 인원을 음. 많이 뽑는다. 예, 인원을 압도적으로 많이 뽑아요. 아. 1년 동안 지금 1000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1000명이요? 네. 단일 기업이 대졸 수준으로 1000명을 뽑는다 오. 대한민국에 몇개 없어요. 음. 사기업, 공기업 통틀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압도적으로 우리 이제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직자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져주는 이 <웃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이제 복리후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연봉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 평균 이상이에요. 3천 초반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분이 관심도 갖고 계시고 또 인문상경계 학생들이 취업 시장이 굉장히 약자라고 불리우는데 인문상경계 학생들을 워낙 많이 뽑아주니까 아 이쪽에서는 또 그렇게 인문상경계 아, 학생들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관심을 안 가질래 가질 수가 없는 네. 그런 원어비 기업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어떻게 보면은 음. 이제 이력서랑 자소서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자소서 문항이나 난이도 같은 거는 좀 어려운 편인가요? 일단 난이도가 극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아, 많이 뽑긴 하지만 예. 왠 웬만하면은 공기업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항목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돌려막기 신고는 가능하죠. 음... 근데 매년, 매번 이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항목을 절묘하게 항상 바꿔요. 그리고 한 번도 다른 기업에서 요구하지 않은 형태의 디테일한 상황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요 저는 그런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좀더 변별력 있게 우리 음. 지원자들의 역량을 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고 좀더 긍정적으로 같이 한번 작성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그문제 자소서를 이제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아, 두분 읽어보셨나요? 네 자수사는. 읽어보고 습니다 네. 어, 저도 이게 그 악명높은 먼저. 이 자소서에 대한 두 분의 20자 총평을 먼저 들어 볼게요. 먼저 음. 백수 씨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나마 선방했다. 수고했어 오. 하람 씨. 지금 몇 자죠? 어, 열, 열, 14자? 14자. 네. 하람 씨. 붙을 <웃음> 수 있어요. 아, 좋았어요. <웃음> 어? 네. 어 이렇게 계속 하나씩 세니까 되게 부담스럽네. 네. 어. 네, 그러면 다음은 네. 이제 우리 강쌤. 나름 고민은 많이 했지만 아 넣을 걸 넣어야지 이놈아 아 <웃음> 이놈아, 아이 <웃음> 이 이놈아 나, 자, 이놈아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웃음> 네, <이제> 넣으려다 보니까 <웃음> 이 모든 평가가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니까요. 음. 언제나 마시고, 하나, 둘, 셋. 잘 됐으면 좋겠다. 취업하면 <웃음> 정말, 정말 좋겠다, 좋겠다. 야 돼요 <웃음> 제가 현강, 제가 컨설팅할 때 이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웃음> 제가 지금 생계에 지장이 오려고 해요 지금 제 카리스마에 아 카리스마? 아 그게 어쨌든 좋습니다 <웃음> 네, 방송을 위해서 네, 네. 저는 이 자소서 총평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강쌤과 저의 관점 차이를 좀본것 같아요 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작가니까 네. 공감이 중심이 되는 글쓰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애쓴 게좀 짠하고 약간 딱 하고 막 이렇게 노력한 게 속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갈굼, 네, 갈, 네, 갈굼 네. 당할 때 확실히 당해져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어, 이거 좀 너무 너무 빡빡하 <웃음> 자 여러분들 그리고 네. 이걸 긁는 것처럼 이러면 광탈 <웃음> 예, 앞으로 이제 이 자소서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죠 <웃음> 너덜너덜해진다 예, 이제, 이제 곧 너덜너덜해진다 여자 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 이런 거다 뺐으면 좋겠어 이거 빼고 할때 빼! 음. <웃음> 아이고, 내가 몰라 저는 이거 딱이 항목을 봤을 때 음. 질문이라기보다 어떤 선언 같았어요 <웃음> 나는 앞으로 어려운 업무를 지시할 거야, 너한테 <웃음> 그러면 너는 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어떻게 할 거니 그쵸라고 물어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음. 진짜 이런 의도로 내는 걸까요 어떤 어, 의도일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근무하고 시, 하고 계신 분들의 네. 근속 연수가 굉장히 길어요 네. 네. 그 말은 뭐냐면 짬밥이 찰떡로찰떡다는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과 어느 정도 중장년층들 간에 어떠한 좀 집단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업무를 하다 보면 고객과의 소통이라든지 상사와의 소통을 통해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일 번에 가장 중요한 이런 역량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업무적 능력과 인사력까지 보는. 아 그렇죠. 네, 그런 항목이네요. 음. 이것만 아니면 붙을 수도 있었다 하는. 사람 학생의 자소서의 광탈의 원흉 음, 네, 어떤 저... 문장인지 한번 강쌤이 보여주시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내용이 너무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음. 뭐 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동아리에서 총무를 담당했을 때 일단 대서사시가 시작되는 게 많아. 음. 음. 뭔가 대화드라마가 시작될 것 같은 네, 느낌이잖요 네. 예를 들어서 축구동아리에서 이런 거다 뺐으면 좋겠어. 축구동아리, 총무, 를 빼. 근데 담당 씨할때 빼. 음. 이렇게 해서 씨라고 표현하면 평가자들은 다 알아봅니다. 어. 다음 학기를 위한 아 이거 어차피 빼요. 뭐 음. 지금이들 다음 학기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홍보 전략을 한달한달 한달 안에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정도만 쓰셔도 음. 다 이게 필요 없는 문장들이거든요. 훨씬 네. 더 깔끔해졌네요. 그렇죠? 벌써 한 문장 못하는데 이렇게 얘가 피를 이렇게 질질질 네. 흘리고 있네요. 이거 예.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웃음> 저희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찍찍 긋는 예. 거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사실 글자 수가 부족해요. 더 쓰고 싶은데 안 돼요. 음.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해요. 글자 수는 죄가 없다. 네가 죄다. <웃음> 하나만 여쭙고 싶으면 선생님 예. 지금 신나신 거 아니죠? 아, 신났죠. 예. 살인 게 이렇게 많다고 예. 이런 예. 느낌인 것 같은데. 머잇감이죠머잇감 머이, 예. 아. 그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좋아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느껴졌습니다까지가 까지가 상황 설명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때 상황 설명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을 담아야 좋은 자소서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길어 어, 처음에 네. 소개하는 네, 여기서 대폭 줄여야 돼요. 네.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이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 부분만 보고 그냥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음. 이 부분에서 지금 뭐가 아쉬운 거냐 네. 이 홍보 전략이 왜 필요한 건지 내부 결속력인지 아니면 정말 외부의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말 그대로 동아리원들을 이제 모집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걸 파악 안한 상태에서 기획안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쿡짝쿡짝 피드백을 받았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 점프가 커요. 여기 평소에 선배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가 들어갔다면 훨씬 더 좋은 장소가 될거죠 네. 굉장히 좋은 네.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 여기 담아줬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담으라고 하면 바로 얘기하겠죠. 하람씨가 선생님 글자 수가 부족해요. 왜 이렇게 낭비해 놓고 왜 네, 이걸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그런 부분들 반영하셨으면 이거 정말 좋은 자소서입니다. 홍보전략 수립과 언론 보도자료 등을 작성을 통한 기관의 멋져 뭐 쪽을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네. 이 질문의 의도가 너 홍보전략 수립 잘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 어... 의사소통을 잘하니 라는 걸 물어봤는데 홍보전략 수립 잘해요. 음.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네. 오늘 저한테 뭐 먹고 싶어요? 물어봤는데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이상하잖아 <웃음> 느낌 지금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 자소서 얘기해 아...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입사해서 좀 어필을 해야 네. 평가자가 좀 좋게 봐주실까봐 이렇게 적으셨는데 어필할 을거였으면 차라리 나는 굉장히 의사도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입사 후에 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썼으면 저는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 옛날에 오디션 프로 나가서 노래하는 음. 프로그램이었는데 음. 쓸데없이 개인기 성대모사 이런 거 해가지고 <웃음> 네. 긁어부스럼을 러좀 만들었거든요. 그쵸. 이런 게 테마인데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그런 느낌. 차라리가 안 썼으면 좋겠어. 차라리 아, 차라리 네. 나갔었으면 응. 상사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표면적인 지시사항 외에도 내면적인 상사의 고민을 한번 정도 더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더 좋아. 어. 근데 음, 전문가 같네요. 전문가 같아요. <웃음> 동네 아저씨에서 지금 전문가로 지 탈바꿈 되는 어, 건가요 그냥 뻘건 네. 거 좋아하는 약간 변태 형님 같은데. 네, 어, 예. 제보 하시네요? 사실 제가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네. 더 이걸 저기 뭐지 생으로 이렇게 좀뭐 피를 흘리게 하진 않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만 고치셔도 우리 하람 지원자분은 더 자소서를 잘쓸수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네. 실력이 괜찮아요. 음, 이제 아니 이렇게, 이렇게 뭐라 뭐라 해놓으셔놓고. <웃음> 씨는 요거 네. 이렇게 보시면서 네. 어, 작가적 관점에서 음. 좀 눈에 거슬리는 문장이나 이런 음.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네, 음. 저는 한 문장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음. 두 여기 자소서 요문항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그 당시 업무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었고 평소에 몇달더 총무 업무와는 다른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문장 하나인데 음. 같은 단어가 세번 등장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쵸, 업무가 세 번이나 들어가 있네요. 네, 이거는 약간 힙합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죠. <웃음> 라임, 라임, 라임, 라임 맞죠. 라임, 라임, 라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음. 네, 업무에 관한 없었고, 공 업무하는 다른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이런 잖아요 음.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웃음> 그냥 좀 깔끔하게 네, 중복되는 거 빼고 그쵸. 간결하게 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광탈의 원흉을 알아봤잖아요 저희가. 음, 음. 이제는 그러면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아봐야 될 텐데. 강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이지원제관 광탈의 원흉은 평가 의도가 의사소통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홍보전략 수립이라든지 좀 다른 키워드도 함께 강조하고 싶은 약간 욕구가 있었던 거지 아. 난 이것도 강조하고 이것도 강조하고 싶고 근데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자기소개서의 항목에서는 정확하게 평가하는 의도가 있어요 네. 그것만 보여주시면 합격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더 많은 역량을 강조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마음을 비워야 합격을 채울 수가 있어요. 하... 명언이 띵었나 이거 어떻나. 어쨌든 그래서 일관성 있게 아이 친구는 의사소통 강조하는 거야 의사소통이 뛰어나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한마디로 아 얘기하면 처음에 깐데 까고 두 네. 번째 더 까고 세 번째로 깐데 계속 까는 거야. 그래야 계속 데미지가 있겠죠.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때렸다가 갑자기 여기를 때리니까 안 아픈 거지. 평가자가. 아 그러면 이렇게 까줘야 돼요. 어떤 포인트를 증명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어, 여기 좀 중요한 댓글이 하나 나왔어요. 음, 평가 의도에는 안 맞는데 너무 잘 쓰면 합격되기도 하나요? 네. 어. 한마디로 이게 의사소통을 물어보는 건데 네. 갑자기 여기다가 분석력을 잘 쓰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합격하나요? 일단은 인사팀에서 평가 기준을 만들 때 아무리 잘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평가 키워드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건 일단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근데 아무리 인사팀에서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도 실제 평가를 진행하는 평가자가 너무 내 스타일인 거야 그러면 합격시켜줍니다 이거는 약간 네. 운의 부분인 아닐까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런 리스크를 우리 지원자분들이 이거 안고 쓰는 거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네. 좀 기초적이고 쉬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평가 의도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평가자의 의도를 알아야죠 그쵸? 인사 담당자 울릴 자신 있으면 그냥 음. 그러면은 어 네. 근데 오열 하게 만들면다 어, 네. 근데 일단 평가 담당자들 평가 담당자들은 감정이 네. 네. 없어 이분들은 네. 기계야 기계 머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보기 때문에 네. 아무리 글을 잘 쓰더라도 그렇게 눈에 와요. 띄기 쉽지 네. 않다는 네. 말씀이신 거 같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음. 글자 수가 너무 길어도 힘들다 음.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만약에 삼천자를 쓰라고 했는데.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썼는데 예. 한 2000자밖에 안 돼요. 예. 그럼 나머지 1000자를 살을 더 붙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예. 그냥 그 질문도 좋은가요? 많이 나오죠. 네. 일단은 요구하는 글자수의 80% 이상은 채우는 게 성의가 있어 보여요. 네. 글자수 때문에 떨어뜨리진 않는데 네. 보통 어떤 공기업들은 500자면은 50자에서 뭐 최소 50자 이상 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준들을 맞춰주셔야 돼요. 아까부터 솔직히 말해서 음. 좀 호기심이 가는 부분이요. 음, 음, 어떤 부분이요? 음. 가명이긴 한데 음. 이름이 예쁘잖아요. 음. 네, 김하람 씨였죠. 네, 음. 네. 이름이 예뻐서 여학, 여학생일까 싶기도 한데 음. 이 친구는 이제 축구동아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기심이 좀 가는데요. 아근데 p d 님 한번 전화 연결 가능할까요? 저 아, 아, 궁금하신 김에 저희가 라이브기도 하고 한번 이게 전화...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럼 일단 전화가 음. 만약에 지금 되면 음. 사과부터 할까요? 어.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써놓고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 어? 어? 여여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한국 직업 방송의 저희 MC 그 다스베이더 MC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혹시 저희 <웃음> 방송 보고 계신가요? 아 상처 많이 받으셨나요? 혹시? 아니요. 괜찮은데요. 아, 근데 지금 이양 다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라고 하신 거 같은데 아니요. 더 까주셔도 되는데 아. 네, 저는 궁금한 게네 어떻게 축구동아리를 가입하셨어요? 아 제가 축구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e p l 를 좋아하거든요 오 EPL 어, 어느 팀 좋아하세요? 저 요즘 원래는 그 기성용 있는 수원지 시티 좋아했었요 네. 음. 아 토트넘. 만약에 본인의 서류 합격과 토트넘 하스퍼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중에 <웃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 아, 이걸 고민을 해요? 완전 합격 아니고 서류 합격이에요? <웃음> 서류 합격이죠 당연히. 아, 아, 서, 서류 아 합격. 이걸 고민을 하는 것부터가 지금 한몇 마음가짐이. 한몇초 고생했어요 지금. 요 자소서 쓰는데 혹시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한 2, 3일 걸렸던 것 같아요. 2, 3일. 제가 그치, 다른 멘트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네. 어, 문제가 뭔지 몰랐는데 이거를 음. 뭐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사도 없고 그래가지고 음. 근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신청한 음. 거. 아 거예요. 정말 잘 보내주셨어요. 음. 마지막으로 그 하람 학생을 광탈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마디 하고. 네 저는 <웃음>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하반기에 꼭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야와 멋있어. 네 하라 학생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목소리도 밝고 네딱 네. 들어봐도 굉장히 고객 지향적이시고 음. 어 태도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저는 대화하는 톤만 보다 알거든요. 그러면은 오. 하람 학생 같은 음. 성격의 학생이라면. 음. 서류를 통과하고 나중에 면접까지 올라갔을 때는 유리하죠. 네, 더욱더 강력한 경험을 예, 이런 경험들도 이건 네. 어,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다스베이더에 이거 신청한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실수를 드러내더라도 네. 나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음...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 있는 나의 내용이지만 객관적으로 점검을 받아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향후 입사 후에도 난 여러 가지 실수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나아가면서 역량을 향상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하랑 학생을 위해 저희 음. 중간에 꼭 해야 되는 거한 음. 번만 더 하고 넘어습니다 1, 2, 3, 4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웃음> 정말 좋겠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까지 하면서 써보기도 했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앞부분에 우리가 중요한 건다 다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가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점검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잘 썼다면 잘쓴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네. 평가자가 좀더 쉽게 우리 지원자가 의도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 명확하면서도 좀 구성적으로도 짜임새 있는 그런 각인 즉 우리 평가자의 마음에 각인을 시키는 그런 오. 글쓰기 방법 구성 방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각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은 수사를 우선이라는 수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혹은 우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쓰는데 가장 좋은 수사는 첫째 둘째 셋째 아. 여기 지금 보면 우선 선배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첫째 선배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렇게 음. 쓰는 게더 글자가 팍 들어와요. 네. 둘째 나는 이런 걸 피드백 받으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우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글자에다 파묻혀 버린단 네, 말이에요. 너무 줄글같이 되는 네. 사람 입장에서도 읽기 편하죠. 그렇죠. 첫째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문장 끝까지 다안 읽더라도 그렇죠. 글째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되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또 글이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글좀잘쓸수 있는 방법 혹시 우리 작가님 강교수 네. 작가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글쓰기는 운전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운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차를 몰고 고속도로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갔다 오는 거 한번 해보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갈수록 긴 글을 쓸 일들이 좀 없어져요. 우리가 사용하는 SNS도 점점 더 간결한 매체로 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글쓰기에 대한 감각이 점점 더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평소에 조금... 긴 글을 좀힘 있게 밀고 나가는 연습을 음. 평소에 좀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아... 저희 다스베이더에서 준비한 공식 그렇죠. 평가 의도를 파악해라 음. 그리고 증명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인해라 요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 다스베이더 첫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원, 투, 쓰리, 포! 잘 됐으면 좋겠다 몇지업하면 <웃음> 정말 좋겠다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김나연입니다 누구시죠? 저는 네. 13살 김재환입니다 벌써 13살입니까? 네. 초등학생 그럼 몇 학년이죠? 6학년 초등학생 학년 그럼 제가 초등학생 6학년에게 우리 취준생들의 고민을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말이 있어 서류 광탈 서류 광탈이 뭔지 알아? 서류 광탈 서류 어. 뺏는 거? 빠르게 탈락 그러니까 완전 서류를 넣었는데 바로 탈락을 해버리는 거난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서류 광탈하면 이유가 뭘까? 왜 계속 서류 광탈을 하는 걸까? <웃음> 그냥 박스세서 너무 박스세서 면접을 갔어 면접을 갔는데 너무 떨리는 거야 앞에 사람들이 너무 표정이 안, 좋, 안 좋아 안좋 면접관들이 응. 그러면 약간 쫄잖아 무서워지잖아 그럼 그래, 이무서움을 극복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약간? 참.. <웃음> <웃음> <웃음> 취업을 내가 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 기업이 뭔지 알아? 그렇지 그렇지 회사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기를 가려면대 100대 몇백 몇대일천대 100 일을 뚫어야 돼그 경쟁률을 그럼 그 경쟁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어. 더 잘해야 돼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럼 너는 취업하면 자신 있어? 너 취업하면 잘될것 같아? 어때? <웃음> 왜? 이유가 뭐야? 어떤 부분에서 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하면, 하면 될거 같아? 어, 하면 딱 자신감이 있어? 응. 뭔가 아, 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네 기가 죽으면 안돼 기가 죽으면 안 돼? 기가 죽으면 안 돼? 면접관, 그 면접 가, 가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어. 자신감을 가져서 어, 내가 이걸 떨어 지더라도 응. 어, 그래도 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오. 그러면 누나는 이제 취업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어때? 너가 봤을 때? 누나 땐... 잘할 수 <웃음> 누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지금 누나의 아. 모습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어. 난 뽑을 수 있어. 어 감동인데. 어 감동인데. 감사합니다 오늘 고민 타파 <웃음> 안녕 해주세요.